종의 보존을 위해 처절하게 온몸을 던지는 드라카니아 죽은 용들의 사념이 응집된 뼈로 만든 슬레이어와 자신의 영린을 뽑아 만든 샤드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여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힙니다 대검을 든 용의전사 16블리스밑이도 부호기가 단약입니다 솟구치는 습격은 슬레이어로 적을 올려밴후 샤드로 벼락창격을 날려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에는 전방 가드가 적용되며 타격 성공시 대상을 넉백시킵니다. 타격 대상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타격 대상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공격력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심화 기술 적용시 전방 가드 대신 슈퍼아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속 참격은 슬레이어로 적을 연달아 베는 공격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시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방어력을 증가시킵니다. 타격 성공시 적을 기절시키고 마지막 타격시 녹백시킵니다 타격된 대상은 일정시간동안 공격력이 감소됩니다. 벼락불 지대는 전방에 벼락불 지대를 생성하여 적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시 적을 띄우고 자신의 공격력을 증가시킵니다. 타격받은 대상은 일정시간동안 공격속도가 감소됩니다. 벼락불 장렬은 슬레이어의 힘을 끌어모아 적에게 강한 참격을 날리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시 적을 넉다운시키며 화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타격당 자신의 생명력이 회복되며 심화 기술 흐름 벼락불 파동 적용시 기술 버튼을 유지하면 추가 공격을 하고 벼락불 장렬 기술과 동일한 피해를 입힙니다. 숨통 깨뚫기는 전방으로 빠르게 돌진하여 적을 깨뚫는 공격을 합니다. 기술 사용시 일정시간동안 자신의 방어력을 증가시키고 타격 성공시 적에게 일정시간동안 치명타 확률을 감소시킵니다. 대참격은 슬레이어의 이온의 힘을 모아 적을 강하게 내려배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중 슈퍼하모가 적용되며 타격 성공시 적을 띄웁니다. 타격된 대상은 출혈 피해를 받고 일정시간동안 방어력이 감소됩니다. 또한 에너지를 모을 경우 대참격 기술 피해 증가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으는 동안에는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며 상대는 잡을 수 없습니다. 이온 집중 상태일 경우 기술 피해량이 일정 비율 증가하고 이온화 상태일 경우에 대참격 기술 보호기를 완료하면 전방 가드를 관통하여 기술 피해의 일정량을 입힐 수 있습니다. 마크 탄환의 날개는 지면을 박차고 마크 탄환의 날개를 펼쳐 빠르게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중 무적 효과가 적용되며 기술 버튼 유지 시 정신력을 30 소모하여 추가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심화 기술 습득 시 기술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푸른맹습은 순간적으로 적에게 도약하여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시 적을 기절시키고 타격된 대상은 일정시간 동안 공격속도와 이동속도가 감소됩니다. 마크타난의 분노는 적을 올려배며 도약하여 벼락불을 떨어뜨린 후 내려배어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첫 타격 성공시 적을 띄우고 마지막 타격시 바운드시킵니다. 또한 타격한 대상에게 화상 피해를 입힙니다. 도약 시 무적 상태가 적용되고 기술 사용 중에는 슈퍼 아머 효과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술 사용 중 상대는 잡을 수 없으며 기술 버튼 유지 시 대상에게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심화 기술 습득 시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공격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크 탄암의 영역은 슬레이어를 지면에 꽂아 에너지를 방출하여 주변의 적들을 밀어내는 기술입니다. 타격 성공 시 일정 시간 동안 치명타확률이 증가하며 타격 대상은 방어력이 감소됩니다. 마지막 타격 성공 시에는 상대를 띄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 사용 시 몬스터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필사는 샤드에 담긴 에너지를 드라카냐의 육체로 전송하여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기술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치명타 피해량과 흑정령 기술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드라카니아는 적을 공격하며 흡수한 이온을 이용해 기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벼락불 장렬 대참격 기술 사용 시 정신력을 50 소모하여 10초간 이온 집중 상태가 적용이 됩니다. 이온 집중 상태일 경우 모험가에게 주는 피해량과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량이 일정 비율을 증가하고 벼락불 장렬 대참격 기술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온 집중 상태 중 벼락불 장렬 대참격 기술 사용 시 정신력을 50 소모하여 10초간 이온화 상태가 적용이 되는데 이때 이온 집중 효과가 200% 증가하며 모든 해로운 효과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진영을 몰아붙이는 드라카냐를 곧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비리보드 드라카냐 편이었습니다.